영양분이 좋은 옥수수는 2단까지 수확이 되고, 영양분이 나쁘면 1단분이 못합니다. 영양이 좋아서 지금 여기가 생겨요, 그렇죠. 지금. 네. 두 개씩이야, 지금. 현재 두 개씩. 상품같이 그럼 뭐 어떤 걸 쓰셨길래 이렇게 좋은 옥수수가 두 개나 나와요? 일반 대비도 많이 하지만은, 그, 아, 쿠드하고 루엔스. 내가 그러니까 이거 식재를 해놓고 관주를 했어요. 네. 초등 옥수수에도 아쿠도 루엔스가 들어갑니까? 네, 여기 여수 화양농약사에서 네. 농가분에게 아쿠도 루엔스를 판매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여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점식을 하셨어요. 그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냉해 피해가 걱정이 됐는데, 냉해 피해 없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내일, 내일에 수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수! 여수 우리 초당 옥수수! 여수 초당 아, 옥수수! 아, 겁나게 맛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셔요! 네, 저는 지금 여수시 화양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초당 옥수수 밭입니다. 이 주변에도 옥수수 밭이 많은데, 이 밭이 유독 당도가 초, 초당이라고 초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썼길래 그런 초당도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옥수수 심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네 그럼 왜 심으신 거예요? 아니 일반 옥수수보다도 당도가 있고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노약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보드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심은 거예요. 이거 언제 심으신 거예요? 이것이 3월 2일날 파종못파을 어, 해가지고 3월 17일날 정식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4월, 5월, 6월? 네. 3개월 됐네? 그러죠. 얼른 보기는 같은데, 같이 생겼는데, 좀 염류력은 연하고. 아, 잎이 연하다? 네, 연하고 좀 부드럽고. 아 차로 건포시고 간호, 간, 간, 간호입니다. 이걸 언제 따실 거예요? 지금 내려서 수확할 겁니다. 아, 내일이 면수확실 네. 거예요? 일부는 지금, 오늘도 한 6,000개 정도 탔어요. 6,000개 따셨다고요? 네, 오늘요. 일반 옥수수는, 네. 배 하나에 옥수수 하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거 많은데, 지금? 초당도 영양분이 좋은 옥수수는 2단까지 수확이 되고, 영양분이 나쁘면 1단 분이 못 합니다. 그럼 이 영향이 좋아서 지금 여기 생겨요, 그렇죠. 지금. 네. 네. 두 개씩이야, 지금. 현재 두 개씩. 상품같이 됐는데. 그럼 뭐, 어떤 걸 쓰셨길래 이렇게 좋은 옥수수가 두 개나 나와요? 일단 일반 대비도 많이 하지만은, 그, 아코드하고 루엔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식재를 해놓고 간주를 네. 했어요. 그럼 아코드 루엔스를 어떻게 쓰셨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그, 모형을 이식을 해놓고, 네. 물줄때 관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준 겁니다. 보통 한 15일 주기로 한 3회. 아, 15일 주기로 한 번씩 물을 쓴거예 3회 정도. 에. 양은 얼마나, 양은 얼마나? 아쿠드 루엔스를? 아쿠드는 20리터당 5 c 지 그, 루엔스는 한 500백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초당 옥수수에도 아쿠드 루엔스가 들어갑니까? 네 여기 요수화양농약사에서 네. 농가원에게 아쿠드 루엔스를 판매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여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점식을 하셨어요 그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냉해 피해가 걱정이 됐는데 냉해 피해 없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내일 에 수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 아, 아쿠드 루엔스를 어떻게 접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옥수수를 파종을 하신 경우하고 두 번째로 정식을 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일단 파종 같은 경우에는 침지 처리를 좀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식 같은 경우에는 모를 2주간 키우신다 그랬는데 2주간 키우고 나서 심기 전에, 본포에 심기 전에 침지 처리를 권장을 했습니다 아쿠도 1 0 0 m l 한병 아쿠도, 아니 루엔스 2L짜리 한병그 다음에 아트플랜 세 가지 품목을, 아니 세 가지 제품을 혼용해 가지고 물 300에 그렇게 권장을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음, 그렇게 권장한 이유는? 일단 여기 초기에 뿌리 생육이나 이런 부분들과 여기 옥수수를 생, 그, 체배하다 보면은 깐보기병이라고 검은 분이병이 나와요 그 검은 분니병을 잡기 위해서 아트 플랜을 권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음, 그런 병이 많이 생겼습니까 사장님 그전에는? 아니 지금 연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병이 일부 있는 포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포장에서는 아직까지 그거 발견 못해서 예방으로 오는 거지 지금 현재는 한 40cm 35에서 40cm 강격이 100에 숨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요 좀 덤게 쉬우면 상품가치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키우냐 1500원짜리를 키우냐 그 상품가치에 따라서 500원짜리를 키우냐 상품가치에 따라 떨어지죠 그 앞으로 들어온 으면 예. 네. 이 발견이 잘된다 그러는데 네. 이 옥수수는 어떤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모든 작물이 우리의 영양분을 옥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발급이 되어야 할 때면 그 현재 옥수 상태도 더 좋죠 일단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병이 없습니다 병역층이 많이 없는데 일단 생육 조건 자체가 2월에 달 파종이나 정식을 하시기 때문에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분처럼 정식 시기에 아쿠도 루엔스를 사용함으로써 초기 활착을, 뿌리 활착을 통한 생리장애 극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쿠도 루엔스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보통 친환량이 이것뿐 아니라 지금 일반 농약도 전혀 안 쓰고 농사를 짓고 그러기 전에 수확을 끝납니다. 음. 아, 그거요? 네. 까볼까요? 예, 한번 까봅시다. 아 옥수수 향이 확 나는데요? 이게 초밥 옥수수 그냥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생식도죠? 맛이 어떠세요? 달아요 굉장히 니다이거 <웃음> 지금 장도기를 지금 면 19브릭스 나와요 19브릭스 네. 정말 단지 안 단지는 제가 먹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잡숴보세요 네. 네. 19브릭스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네. 설탕물이 설탕물 꿀물에 꿀물 전자레인지에 5분만 뒤가지고 먹으면 바로 돼요 전자레인지에 5분만 뒤면 돼요? 네. 네. 돌려도 이렇게 지금 맛있는 옥수가 그냥 따끈따끈한 옥수수막 나왔으니 간단하게, 나왔으면, 간단하게 5분만 돌려가지고 합면예 아, 맛있는 옥수가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예. 수가하셨는데예 예. 음.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아니 이게 기존 옥수수보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톡톡 터져 뒤고방도 넣고 예 어린 그, 애기들한테 간식도 좋아요 이거 아 애들 간식이나 어른 맥가루주도 음. 좋은 예, 가루랑 음. 같이 볶아갖고 애기들 간식이 참 좋아요 아유. 자 여수! 여수 우리 초당. 여수 아, 초당하고수 겁나게 맛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웃음> <많이> 세요 <웃음> <많이 오세요. 웃음> Here we go